이 데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트 함수는 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정한 날짜 전이나 후에 개월 수를 나타내는 날짜를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2월 29일이 있는데 2월 2 9일의 3개월 뒤에 날짜는 5월 29일이 됩니다 3월 1일에 3개월 뒤에 날짜는 6월 1일이죠 이제 질문에 보면 윤년에 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윤년은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 데이트는 1일부터 28일까지는 무조건 해당하는 개월 이후에 날짜가 나옵니다 자료값을 1900년 1월 1일부터 쭉 입력했습니다 근데, 뒤에 결과를 보시면, 전부 다 1일이 나오죠. 그래서, 1일부터 28일까지는 절대 변화 없이 항상 똑같은 개월수 뒤에 똑같은 날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언제냐면, 29부터 31까지의 숫자는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죠. 1월달은 31일까지 있습니다 근데 4월달은 30일까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31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3개월 뒤에 월은 1월 뒤에 3개월 뒤면 4월이 맞죠 하지만 4월에는 31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4월의 마지막 날짜인 30일을 넣어줍니다 이걸 위해서 이 데이트를 쓰죠 저희들이 학원을 등록했는데 1월 31일 날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이제 한달 뒤에 다시 한달 수강료를 납입해야 되는데 1월의 마지막 날 입금했으면 그 다음 달 마지막 날에 입금하는 게 월별 처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1월 31일에 입금했으면 그 다음 달에 입금하는 날짜를 알고 싶을 때이 데이트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2월 28일날 입금하면 되고 다시 3월에는 3월 31일, 4월에는 4월 30일, 5월에는 5월 31일날 입금하면 됩니다 그래서 1일부터 28일까지는 언제나 모든 달이 다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쓰시면 되고 29, 30, 31일일 경우에 날짜가 변경되기 때문에 이 데이트를 써서 그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트는 시작 날짜와 개월 수를 사용해서 시작 날짜의 3개월 전의 날짜와 2개월 전의 날짜, 한달전 날짜, 한달 이후의 날짜, 2개월 이후의 날짜를 알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 날짜가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간단한 날짜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8월 20일에 3개월 전 날짜는 5월 20일이죠 12월 1일에 2개월 전 날짜는 10월 1일입니다 7월 25일에 한달전 날짜는 6월 25일이죠 그 다음 8월 23일에 한달뒤 날짜는 9월 23일입니다. 그 다음 6월 21일에 두달뒤 날짜는 8월 21일입니다. 근데 9월 31일에 3개월 뒤의 날짜가 샵 밸류로 오류가 나는 이유는 9월 31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9월달은 30일까지 있죠. 그래서 30일로 입력하셔야 오류 없이 정확한 한개월 뒤에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